자, 하나둘, 하나둘, 하이고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야, 이건 무슨 일일까? GM 노트. 어, GM 노트 들어가 보면 지금 D3, D2 해가지고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D3 보니까, 어, 3일 전 이래가지고, 어, 자세히 보면 보인다, 그죠? 영창 있고, 어, 멜리신기, 이게 이제 막 리본 같은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아마 고서신기인 것 같아. 고서신기. 엄청 잘안 보이게 막 연기에 가리는데. 여기 D2. D2. 여기 근데 잠깐만요. 일단 뭔지를 둘째 떠나서 GM 노트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굉장히 궁금하게 한다. 큰거 오고 있다. 예. 큰거 온다는 느낌은 듭니까? 큰거 오겠지. 왜냐면 10월 25일이야. 10월의 마지막 날에 또 다가가고 있는 데다가 뭐 10월의 마지막 날도 할로윈 있는데 할로윈은 이미 그 누구 그 자석 그거 그리비하다가속 그 터지 뒤질 뻔한 그거를 할고 아니 할고란다 <웃음> 할스틴 뭐 다시 부를 이름이 다시 내가 잘안 부를 것 같아 그 이름을 어쨌든 할스틴인지 할로윈 이스틴 신지그 자석은 이미 지나갔잖아 나왔잖아. 그러면 다른 거란 얘긴데. 이제 보면은 로스트베인의 영창에 아이고 맞지. 고속 맞지. 이거 무슨 리본 긋기도 한데 야 비치 비치리긴 하 있잖아. 근데 지금 여기에 이게 내 눈이 지금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생긴 어떤 방패 문양처럼 생긴 이상한 어떤 문양이 보인단 말이지 요건 지금 넷마블이 대놓고 지금 떡밥을 던진 부분이에요 떡밥입니다 찾아보세요 이건데 어,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제가 보기엔 방패 거든 방패 방패 방패 영상가 네, 일단 보면은 신기라는 건 이제 무기들이라그지 무기들 그 주인공들의 어떤 무기인데 이 방패를 주인 주인공이 쓰는 어떤 방패 아 방패 건방이 아닌 것같아 건방은 많이 많거든 그지 건방은 많은데 그냥 방패 <웃음> 요거는 사실 그 애니를 보지는 않았어요 그 애니를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포럼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얘기가 좀 추측이 나오고 있던데, 방패용사 각인가 뭐 이런 느낌이거든방패 방패용사, 방패용사 안, 안 분, 잘 안다. 이런 분들은 댓글로 지금 좀 상세하게 좀 남기 봐봐. 글마가 뭔지. 내가 또 약간 그런 거는 봤어. 애니 리뷰 채널 이런 데서 보긴 봤는데, 뭐아답답하더라그 자석, 그거 답답한데. 방패 갖고 싸우는 자석인데. 뭐, 나중에는 뭐, 됐나, 세진다면서, 어, 나중에 됐나, 세지는데, 세지는 과정이 그렇게 뭐, 시원시원한 건 아니고, 그, <웃음> 우리 멜리가 1화에서, 저, 어, 트위고 주패면서 나타날 때 시원했잖아. 나 그때 진짜 짜릿함을 느꼈거든요. 1화에 벌써, 내가 바로 멜리우스다, 드래곤실 멜리우스다, 했는데, 방패 용사하는 그런 느낌의 애니는 아닌 것 같더라고. 내가 봤을 때, 좀 질, 질질거린 건 아니야. 아 괜찮은데, 좀, 답답하던데? 좀 답답하다가, 어, 나중에 또 방패로서 어떤 최강자의 오르, 자의, 자리에 오르는 뭐 그런 애니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 꼴랑 방패 문양이 이렇게 살짝 비치는 그거 하나로 방패 용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뭐, 아, 뭐, 다른 뭐, 드는 생각 있습니까? 뭔가 드는 생각? 아니면은, 그 에스카노르가 방패 들고, 이제, 그, 그, 애니에서 지금 요 시점 근처야. 그지, 그, 저기, 이제, 저, 음? 선샤인 주고, 어, 쏘잖아. 어, 죽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막, 뭐, 쭉개 터지면서, 이렇게 뭐, 잠 마신 나한테쭉 터지면서, 저 성기사 개구쟁이 삼이, 어, 개구쟁이 그 자식들, 그, 길선다고 그와 같은 수준으로 쳐맞으면서, 막, 방패 들고 막 했던 그 장면이 있어. 어야 방패 혹시 에스카노르 뭐 이럴 수도 있거든 근데 그때 에스카노르가 들고 있던 방패는 동그란 방패고 또 저런 어떤 네모진 방패가 아니고 동그란 방패이면서 라운드 실드지 라운드 실드인데 약간 그 탄탄한 강철 방패 느낌이 아니었어 되게 허접해 칼로 푹 쑤시는데 방패가 뚫빛 부는 그런 방패 있잖아 이게 뭐 가죽으로 만드는지 나무로 만드는지 그 정도 수준 밖에 안 되는 방패 있잖아 그런 거 들고 에스카노르님의그 안쓰러움을 더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방패 강철 방패도 아니야 그랬었거든 근데 이거는 되게 각지고 탄탄해 보이는 강철 방패가 아닌가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지? 그렇다는 거는 방패 용사 주인공 글마가 쓰는 건가 싶기도 한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예, 뭔가 큰거 하나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데뷔를 좀 하시면 좋겠고, D2니까 이틀 뒤, 그리고 목요일 업데이트에 뭔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정보 혹은 추측되는 게 있다면, 댓글 나눠주세요.